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전북 나들이로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로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북 여행지 테마는 반려견 동반 여행지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로 잡아봤는데요 전북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나들이 가볼만한 곳첫 번째는 전북 진안 북이메타세카이어길입니다북이메타세카이어길은 전라북도 진안군 북이면 세동리 69-1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모래재메타세카이어길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전북 가볼만한 여행지를 찾아보다가 정말 딱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 북이메타세카이어길입니다 쭉쭉 뻗은 메타 세카이어 나무 사이로 감성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라서 작가님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기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조용하게 산책을 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 북이 메타 세카이어 길을 방문했는데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메타세카이어 길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전남 당양의 메타세카이어 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것도 참 좋지만 저는 이렇게 한족한 곳이 더 좋더라고요. 메타세카이어 나무 사이로 야자매트가 깔려있어서 이곳으로 산책을 하시면 되는데요.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반려견과 같이 오셔서 산책하시기에도 참 좋을 듯 합니다. 북이 메타세카이어 길은 대략 1.5km 정도 메타세카이어 길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드라마하고 영화 촬영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산책로를 따라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저는 아침 일찍 방문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근처에는 애견카페도 있어서 반려견이라 산책하다가 방문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새소리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에도 참 좋았고요 전북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만족했던 곳입니다 전북에 가볼만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반려견과 같이 산책하면서 힐링하기 좋은 진원 북이 메타세카 여길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북 나들이 가볼만한 곳두 번째는 데미샘 자연휴양림입니다. 데미샘 자연휴양림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 길길 172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북이 메타 세카여 길과 같이 가보시면 좋은데요. 데미샘 자연휴양림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휴양림입니다. 다만 동물등록증하고 환경병 예방접종 1년 이내 확인서를 지침하셔야 동반이 가능합니다. 사실 반려견 숙박이 가능한 곳이 그리 많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자유휴양림의 반려견 숙박이 가능한 곳은 찾기가 더힘들더라고요 데미샘 자유휴양림이 좋았던게 보통 자유휴양림에는 숙박을 하지 않고요 입장만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는 곳이 많은데요 데미샘 자유휴양림은 입장료가 없더라고요 이곳 데미샘 자유휴양림은 데미샘 근처에 있어서 데미샘 자유휴양림이라고 합니다 데미샘은 섬진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샘물인데요 섬진강 발원지 샘물이 몇 군데가 있지만 데미샘이 그중 하나입니다 데미센 자유휴양림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자연 속에서 즐기는 환경도 좋았지만 이렇게 책도 구비되어 있어서 휴양림에서 쉬면서 책도 읽기 좋았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올라가 보시면 되는데요. 데미센 자유휴양림이 더 좋았던 건 이렇게 깔끔한 수영장이 갖춰진 자유휴양림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수영장에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수영장 물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깨끗한 계곡물에서 쾌적하게 수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는 6월에 방문해서 아직 수영장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쯤 아주 시원한 계곡물에 수영이 가능할 겁니다. 수영장 위로는 앉아서 힐링하기 좋은 휴식 공간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자연 속에서 힐링도 가능하고 요 위쪽으로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놀이터도 갖춰져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숙박시설이 나오는데요. 휴양가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인데 한옥동이 정말 멋스러웠습니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이 한옥동 수양체이기도 하고요. 전북 진안에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데미센좌의 휴양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북 나들이 가볼만한 곳세 번째는 완주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입니다. 완주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은 전라북도 완주군 상간면중림리산 214-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메타세카 여기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편백나무숲입니다. 이곳은 1976년에 조성된 10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있는 숲인데요. 편백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샤워를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주차장에서 조금 걸어와야 하는 곳이긴 하지만 조금만 걸어오면 이런 명품 편백나무 숲을 만나볼 수 있고요. 무료로 데크도 이용이 가능해서 텐트 치고 힐링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도 아주 많이 알려진 여행지는 아니다 보니까 현지인분들이 오셔서 힐링하면서 쉬다 가시는 곳인 듯 했는데요 주말에 방문했는데도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편백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돈치드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아토피나 피부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도 워낙에 멋진 곳이다 보니까 영화 최종변기 화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안심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이 있는 공기마을은 공기가 워낙 깨끗해가지고 공기마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편백나무숲에 산책도 가능해서 천혜의 자연 사이로 천천히 산책도 가능합니다.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에 반려견과 같이 힐링하셨으면 근처에 반려견 동반 카페도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듯 하고요. 편백나무숲에서 피톤치드 샤워를 하면서 힐링하고 싶으시다면 완주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북 나들이 가볼만한 곳 네번째는 군산 금각습지 생태공원입니다. 군산 금각습지 생태공원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181-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요금은 없습니다. 군산습지생태공원 주차장은 정말 쾌적하게 넓게 갖춰져 있어서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 이곳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입니다 지금은 철새들이 많이 없지만 군산습지생태공원은 철새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서 전망 데크에 이렇게 철새 관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새가 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사진작가분들이 보이시지 않지만 겨울철이 되면 새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금강습지생태공원 산책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쉴만한 공간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 멀리 살짝 언덕 위에 지어진 정자가 멋지게 서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정자는 이렇게 포토존에 넣어서 찍으면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전거도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근강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기분도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금강생태공원이 참 넓어가지고 산책하는 데 2시간 정도는 잡고 오셔야 할듯 하고요. 쉬엄쉬엄 가면서 산책하면서 다녀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북에 나들이 할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반려견과 산책도 가능하고요. 자전거도로도 잘 갖춰져 있는 금강생태공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북 나들이 가볼 만한 곳. 다섯 번째는 용안 생태습지공원입니다. 용안생태습지공원은 전북 이산시 용안면 남포리 313-1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아, 입장료는 없습니다. 용안생태습지공원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금강생태공원과 약간 비슷한 느낌의 여행지인데요, 금강면 1원에 조성된 67만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생태습지공원입니다. 용안생태습지공원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인데요, 나무 데크가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도보 여행하고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고요, 어, 청개구리광장이라든지 풍뎅이광장 잠자리광장, 나비광장 등등 즐길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연꽃이 피기 전이었는데, 지금쯤이면 연꽃이 활짝 피었을 테고요. 어, 가을에는 코스모스하고 억새, 그리고 겨울에는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용안생태습지공원에서 인상적이었던 건바람개비길이 늘어서 있던 것인데요 이곳은 전국 최초로 선정한 반려견 산책로라고 하고요. 전북의 나들이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자연을 느끼면서 산책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용화생태습지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북의 나들이 가볼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